자, 열빙어. 오, 어, 1kg. 배송비 포함해가지고, 이게 만삼천사백원. 네,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지금 스무 마리. 에어프라이기에 2 0 마리 구우려고 좀 올렸는데, 지금 그랬는데도, 어, 꽤 많이 남았어요. 이거 거의 한 5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야, 가격이 저렴하네. 오. 자, 그리고 요거는 이제, 예. 코모치리 아 코모 에여 아, 코모치야리이까 예. 아르 부문한 치 이거 한번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주문 했습니다 600g 해가지고 33,900원 예, 택배비 포함 33,900원에 예,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오늘 먹어봅시다 자 이렇게 한 팩씩 한 팩에 300g씩 예. 두 팩이 들어있네요 자, 사랑하는 여러들 반갑습니다. 아,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, 아, 열빙어 구이하고 그리고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. 코모치야리이까, 예. 코모치야리이까, 아, 코모치 이걸 예.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를 음. 자, 그리고 오늘 먹을 술은 더 발베니 14년산. 어, 발베니 14년산인데 이거는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. 아, 그렇죠? 최근에. 어 같이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친구 먹은 우리 또 배운돼지님 예, 배운돼지님 중에 백돼지님한테 어, 선물을 받았습니다 발베니 예, 14년사 아 우리 친구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이야 예. 발베니 오우 어우야 느낌 있다 야 잠깐만요 뭐야 오, 깨지겠는데? 아, 잠깐 어? 아닌데? 뒤로 빼는 게 아닌데? 왜안 나오지? 아나다술한번 <웃음> 까봅시다 이야 아. 아, 야, 향 좋다 음. 한 잔, 에이, 네. 사사. 아... 얼음 필요 없네요. 얼음 필요 없어요. 아, 여러분들, 아, 요거는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, 네. 요 한치. 한치 안에 알을 꽉 채운건데 원래는 이 열빙어 어 원래 열빙어 알이 원래 들어가는건데 요건 지금 청어알을 넣었어요 이 상품에는 예. 요거 예전에 그 참피디형이 한 3년 4년 전에 한 한번 먹은거 보고 한번 먹어봐야지 먹어봐야지 했다가 저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... <웃음> 쫀득한 오징어살 안에 알이 딱딱딱딱 씹히네 이거 리뷰나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짜다고 그 리뷰가 많이 달린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짜진 않아요 어. 다음 야 좋다 야 이거 맥주나 술안주 좋겠네 이거 와우. 약간 잘라서 단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국 이름으로 뭐죠? 이거 뭐 한국 이름으로 하자면 뭐 한치 알순대라고 해야 될까? <웃음> 한치 속에 알이 순대처럼 예. 잘라봅시다 딱자 보이실까요? 알이 꽉 차가지고, 예. 이번엔 열빙어 한번 먹어봅시다. 진짜 쌉니다, 열빙어. 자, 쏴자. 야, 이거. 괜찮은데, 술? 은은하게 부드럽게 딱 가다가 중간에 살짝. 매큼 쌉싸름한 게. 순간이 싹 스치고 가요. 음. 아, 음, 매주 와요. 오케이, 오케이. 알 이만큼 잘있습니다 음. 아우.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니까 가격이 있는 만큼 맛있고, 얘는 가격이 싼데 진짜 맛있다. 이거 지금 산거 절반도 안구웠거든요? 9900원 택배비폼 13400원 아, 13400원이었나? 만 아, 13400원 아, 에어프라이기로 돌렸습니다 아자 아잇? 사자 야, 이거 진짜 맛있다.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먹어도 쓴맛 하나 없이. 어? 하나 더 합시다. 이거 이거 이다가. 어? 이 음. 요거, 잠깐 요거 한번 더, 한잔 하면서. 발병이 한잔 하면서. 씻어한번도 좋지만, 이야. 요거 또 씻는 소리 한번 제대로 한번 들려드릴게요. 자, 사자 아 너무. 자, 음. <웃음> 사자 어 이런 어우 두 마리가 두 마리가 터졌네 롱, 음... 어? 으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... 어, 발발베니의 선물한 에. 배 배웅돼지 내 친구 에. 니 니가 앞으로 나의 배프다 <웃음> 발베니 삼행시 <웃음> 사사 走操。薩哦。Oh. So. 많이 봐주시고 고맙습니다,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감사합니다.